시작하겠습니다. 예 yeah. 맛도 <웃음> 맛있다 음. 음음 <웃음> 응. 어, 맛있어 음. 라면. 라면. 라면 밥. 라밥. 음. 어우 너무 맛있다 음음 음, 얘는 또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음 저는 라면을 아니, 밥을 이 만두랑 같이 먹는 거 엄청 좋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항상 개밥처럼 먹는다고 근데 저는 만두를 이렇게 부셔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음 음~~, 음 어, 신났어 분명 배가 안고팠는데 먹다보니까 너무 맛있네 음 강추. 강추합니다. 이걸 잡아. 음. 음. 네 음 mm. 원래 맛있는 거는 조금 남겨놔야 돼. 잘 먹었습니다.